라는 게임을 한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개구리 1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지 계속 들어가기를 하지 않고 첫 지도에 과연 몇 마리나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다른 건데 첫지도만에 12마리를 모두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글자밖에 없는 영상의 개구리를 1 2리를 숨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작게 숨기면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더럽고 숨길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뒤에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아다보니 벌써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마리를 찾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록을 알려주세요